거짓꼴이다. 응 왔는데 내가 몰랐을 수도 있어. 이제 슬슬 추워져서 이불을 바꿔봤는데 겉은 오트밀이고 이쪽은 모카. 색상이 두 가지라 가지고 준비 때마다 바꿔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애들이랑 색깔도 잘 맞네. 빵 잠깐 간다. 응. 와 진짜. <웃음> 진짜 귀엽지 않나? 불만 갖다 주면 아주 그냥 계속 까먹겠네. 추천하는 메뉴가 뭐예요? 아메리 i a m 일 r i c 이제 h 치카게 i 저는 차를 먼저 좋아해서 홍차 라인 i 추천을 r i c a n Hawaii, American Hawaii, American h a 데 이제 시금치가 진짜 메뉴로 픽스가 됐습니다. m <웃음> e 안 해도 돼요 마른 걸쯤에 도 진짜 안되겠다창말에서 최근에 넷 <웃음> <웃음> <웃음> 메뉴 만들다 놓고 <않고> 뭐 하세요그 <웃음> <웃음> 라떼 그렇게 젓는 거 진짜 싫어하시는 분들 많은데. <웃음> <웃음> 中 진짜 감전만되지 마라 아니 진짜 방송 소리가 커도 너무 크니까 이거는 감전되면 안돼 결혼식 필요한 테이블 원피스를 장마했습니다 옷은 진짜 예쁜데 길이가 끝도 없어서 매키에 맞추려면 은 조금 한 3cm 정도는 잘라야 될것 같습니다. 로롬에서산 거고, 어, 30, 358,000원인가 주고 샀던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여기 와이파이 가리는 그림도 새걸로 바꿨습니다. 약간 핑크톤? 벽에 걸린 그림이랑 약간 톤을 맞춰가지고, 이걸로 바꿔봤어요. 분위기 전환 겸. 예전 와이비 학생이 청첩장 모임에서 선물로 준 와인인데 이게 뭐더라? 복숭아 맛이 나는 그런 거였나? 복숭아 향이었나? 일주일 남았는데? 그럼 나일 주일 남, 두일 남았나? 청첩장 먹어도 되나? 29일 남았는데, 산밖게 없어. 하나잘 먹을까? 근데 이거는 무슨 요즘에... 배터리ning이... 아... 지않 <bucket> <Mask normalized> 존맛? 응? 맛 응? 존이아 존맛이 진짜 야맛이어니맛아요맛아 수고하셨으면 <목소리> 좋왜 소주를 마셔가지고 운동을 같이 못가냐고 응, 오 우리 늘좀 쉬러야 돼응 나도 근데 배불러서 많이 못할 것 같아 10시 반까지 올게 나 얼굴이 아예 안 보이지? 수게하셨마라 이따 올 잘잘라 나는 소매치기 당할 뻔한 적도 없다 근데 그건 진짜 운이 좋았던 걸 수도 있어 나 아, 진짜 오늘 그거 트레이닝 구갈까 엄청 고민했다니까? 그니까 고도 신는 게 너무 힘든 거야 몸이 아프니까. 그래도 다행이다 제대로 입고 왔어 다행. 가리비인가? 이건 가리비 같고 이건 뭔지 보여줄까? 영어인가? 맛있겠다 사실 오늘 한식이따가 일이 없었거든 아니 이번주 야근을 그렇게 했는데 오늘도 일이 없었어? 맛있겠다 딱 햇빛 음, 딱 그냥 간장게 나오네 얼마나 파리 고 아, 맛있다 아, 네.